그 강팀장,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함부로 하는 건 여전하시네 근데 조심 좀 하시지 그 잘난 혀가 되게 목줄을 끊어놓는 수가 있거든 연애만 하자고요 연애만 연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끌리는 사람들끼리 즐겁고 좋은 시간 쌓는 거 그거 연애잖아요 아니에요? 하... 딱 오... 아...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웃어라.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. 울어라.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. 맷돌 손잡이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? 어이라 그래요, 어이 맷돌에 뭘 넣고 가르려고 손잡이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.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. 황당하잖아.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될 일을 못하니까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.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뿐인 것을야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. 총은 내가 될 거니까